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방 약3해리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하여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은 경비 임무 중인 경비 함정이 연기가 해상에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 선박으로 인식 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경비 함정 두척과 축산과 강구의 구조정을 긴급 투입하여 오후 3시 42분경 해상에 어망 부위를 잡고 있는 선장 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현재 승선원 한명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산선적의 화재선박 A호에는 승조원 한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에 의하면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해양오염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진해경은 화재선박에서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어 소화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